저희 불어! Happy, birthday, Happy, birthday, to Happy birthday,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<목소리> 저 <저희도> 이제 불어! <목소리> 한번 더! <목소리> <목소리> 오~~ 와우! 이거 누가 사준 거야?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아빠, 아빠아빠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뜯어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엄마! h 마 아, 태철 시끄러워. <웃음> 오늘은 어디 오, 트롤. 와. 와, 오케이. 와이. 철쓰레기좀 버려주세요. 오 뭐야? 음, 바비네 바비. 어, 감사합니다. 해야지. 감사합니다. 해야지. 이 이거, 이거 이거 누가 준 거야? <웃음> 어 뜯으면 되지? 어. 같이 뜯어볼까? 레아니가 아, 누고 싶지? 레아니가 레아니 도와주자. 리안이 뜯어보자. 카드, 카드 누나 줘야지. 카드 줘야지. 두 손으로 주면 네, 더 좋을 텐데. <웃음> 너는 빨리 뜯어라. <웃음> 음. 어, 열어봐. 아마 한글로 썼을 거야. 학교는 영어잖아. 그래서, 밖에는 그래서 밖에는. 한글 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. I'm i e m t h e s s a g e from r e a n You get better <laughs> next year. Okay. Rian, <laughs> <laughs> yeah, I need to thank you Haji. <laughs> huh? no, you, you